화반야바라밀다심경한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이라 사리자여 색이고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